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요 해양 유류오염 사고와 그 영향에 대해서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 해양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된 제도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그 대표적인 사건 또는 어, 오늘날의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어, 역시 그 토리케니아 사고라고 하겠습니다. 이 토리 케녀노 사고가 최초로 그 유저선에 의한 대량, 대량 유료염이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유료 오염 손해 배상보장제도가 만들어진 계기라고 보고 있, 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음, 두 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 유료 오염 손해와 관련된 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또는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큰 사건이라면 어, 도리케념호사고, 또엑슨발데조조사고시프린소사고 허베이스피릿호사고 사고 등이 있는데요. 어, 이런 사고들은 결국 이제 국제적인 제도가 변화됐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어, 발생된 사고로서 어, 우리나라의 제도를 크게 변화시킨 이러한 계기가 되는 사고라고 보는데요. 이들 그 대표적인 사고에 대해서 어 사고의 개요와해난 어 구조와 방제작업또 어 사고의 영향 어그 다음에 제도의 변화가 그 영향에서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어 공부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첫 번째 사건이 토리케니노 사고라고 어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토리케니노 사고와 유료 오염 손해의 배상 보장 제도가 어떻게 확립되는지 이 사고를 위해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사고의 개요 해난 구조 및 방재 작업, 문제점과 사고의 영향, 사고 전후 유료 오염 사고 관련 국제협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동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사고의 개요에 대해서 어, 1967년 3월 18일 아침 원유 약 12만 톤을 선적한 유조선 토리케호가 대서양의 시실리섬근의 암초에 좌초한 사건입니다. 어, 선체에 커다란 구명, 구멍이 나면서 대량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당시까지 발생하였던 해난사고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고였고 동시에 가장 큰 규모의 대양 유리 오염 사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는 이렇게 대형 유조선이 없었기 때문에, 어, 유조선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기름이 쏟아진 사고를 경험하지 못했는데요. 어, 이 사고로 인해서, 어, 유조선에 의한 대, 대량 유리 오염, 유리가 유출되는 이러한 오염 사고에 대한 어떤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 오늘날 과 같은 제도가 이 사고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법제사력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사고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토리케념호는약 6만 톤 규모의 선박으로서 1959년 미국에서 건조되었다가 12만 톤 규모로 일본에서 확장 개조된 선박입니다 선박은 자동차와 달리 어, 선박을 이렇게 중간에 절단을 해가지고 어, 연결하고 음, 철판을 붙이고 하면 또 선박의 사이즈가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박을 더 크게 만들거나 줄인 이런 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런 개조가 옛날부터 이루어져 왔는데요. 최종적으로 6만톤 규모의 선박이 12만톤 규모로 확장되면서 어, 길이가 297m에 달하게 되고 폭이 38.6m 흘수는 20.9m에 달하는, 어, 그 당시로서는 초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이 사고 당시에 바라쿠다 유조선 회사가 소유하고 있었고, 어, 브리시티시 페트롤리움, 즉, BP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정유회사인데요이 회사로 용선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 항의 상황을 보면요. 어, 토리 캐녀노는 1967년 2월 19일, 후에이트에서 원유를 선적하고 3월 14일까지 카나리 섬에 도착했다가 영국의 밀포드 해군항에 3월 18일 도착할 예정인 항해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 지점인 시실리 섬과 영국 남단의 땅끝 어, 렌즈 앤드 울란에서도 땅끝말이라고 하죠. 그 지도상 가장 이제 남단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 시실리 섬과 네, 렌젠드와의 사이 거리는 약 20마일 정도 되고요. 또 시실리섬과 어, 밀포트 헤브항과의 거리는 약 200마일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이러한 지점에서 사고가 발생하는데, 사고 당일 그 08시 15분경에 토리케녀노가 어, 시실리섬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암초 세븐스톤과의 거리가 약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요사이 그 지역이 굉장히 암초가 많은 지역에서 항해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인데 항해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리케니오노가 통과하고 있는 수역은 매우 위험한 곳이어서 많은 선박이 재난을 당한 곳인데요. 렌즈앤드와시실리섬주인는 모두 암초로서 특히 울프라카 세븐스톤이라는이 암초가 매우 위험한 암초로서 울프라게는 등대, 세븐스톤에는 등선이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선장은 시실리선과 세븐스톤 사이를 통과할 계획이었는데 조류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를 때 암초가 수면 이하로 잠기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토이케니오노는 시실리선과 세븐스톤 사이로 진로를 잡고 항해를 하게 되는데 이 수역에는 의선들의 의로활동이 많았기 때문에 토리 캐니언은 이를 피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침로를 변경했는데 이로 인해서 점점 암초 세븐스톤과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후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어, 17로트라는 상당히 빠른 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던 토리 캐니으로서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어, 암초 세븐스톤을 폴라즈로하게 조화초하여 어, 6개의 화물탱크가 찢어지는 참사를 빚게 됩니다. 이 좌초 후에 몇주 동안 선적한 모든 기름이 유출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어, 이와 같이 이제 그 선박이 한 6군데가 찢어지면서 기름이 대량으로 유출되는데요. 이 영국 남해안과 프랑스의 노망디 해안을 따라서 약 3만 갤런의 기름이 화물탱크로부터 유출됩니다 게 3만 갤런이라고 하더라도 유출되면 바닷물과 섞이면서 이 부피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기름은 당시의 바람과 조류에 따라서 코니시 해안으로 점차 이동하여 그 지역의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경과 과정을 보시면 요약 12만 톤의 그 총톤수를 가진 토르리개념과 길이는 2 9 7 m 폭이 38.6m, 글수 20.9m에 달한다고 했죠. 이 선박이 1967년 2월 19일 쿠웨이트에서 원년을 선적하고 어, 쭉 항해를 가는데요. 1967년 3월 18일 약한 달이 지난 시점인데 오전 8시 15분경 시실리섬과 암초 세븐스톤 사이에서 좌화초가 됐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어, 3월 18일 영국 밀포드 헤븐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어, 이 사진은 그 사고 전, 음, 그 해당 선박, 어, 즉, 그 토리 캐니호의 모습입니다. 이 사고가 났는 지역이죠. 이 밀포드 헤븐항으로 어,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항의를 해오는데요. 여기가 렌즈 엔드고요 아, 아리오브스컬리고 지금 요 지점 사이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쪽으로 가면 프랑스가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가는데, 원래 이 외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 사고의 큰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원래 대형 선박이 이제 요기에 암초가 많기 때문에 이 사이로 통과하지 않는데, 시간을 단축해서 사이로 통과하다가, 어선들이 어로 작업이 많은데 좀 오른쪽으로 옮기면서, 암초에 부딪히게 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오 되었습니다 어, 이런 사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그 사례들이 들어 발생하는데요 어, 유료형염 사고는 아니지만 세월호 사고의 경우에도 그 안개로 인해서 선박 출항이 늦어져 가지고 항해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사고 지점이 굉장히 조리도 빠르고 한데 그 골돌목이니까 그 사이로 통과하다가 결국은 사고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항해시간에 지장이 온다. 상선이니까 그것을 최대한 커버를 하려고 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안전하게 항해하는 것이 어, 가장 중요하다. 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 항해사 즉 선장의 판단이 뭔지 기본적으로 어,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는 사고였고 그 다음에 이 수역에서 어, 조류에 따라서 그 암초가 육안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어, 거기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항의를 했다는 점도 사고를 일으키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 어, 대형 연료용 사고를 일으키게 되는 항의 사고의 경우 대부분 어, 항해과실, 선박조종사인 과실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박조종과실이다 어, 항로를 잘못 잡고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사고 이후에 해남구조와 방제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해남구조는 토리캐념의 좌초 이후에 즉시 이루어진 것은 좌초된 선박을 구조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배를 우선 이제 구조를 해봐야 어, 되는데 이런 이제 구조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당시로는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나자마자 올펜스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오늘날과 같은 그 해양 유류오염에 대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 사고 후에 선박 구조에 먼저 들어갔다가 어, 그 기름이 계속 유출되다 보니까 이 방제 작업을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데요. 어, 3만 갤런의 기름이 어, 파공된 여섯 개의 화물창부부터 유출됨으로써 인근 해역을 어, 대, 대량으로 오염시키게 되는데요. 어, 해군 함정은 이 유처리제를 사용해서 기름을 분산시키는 것을 먼저 시도를 하게 됩니다. 어, 지도를 이제 그 다시 들어가 보면은 그 이쪽이 이제 이쪽 수역이 전부 이제 도보 해역 쪽이죠. 프랑스와의 사이이기 때문에 수역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육지로 둘러싸여서 좁은 수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국의 그 반도가 있고, 그다음에 해안선이 있는 그 다음에 해안선이 있고, 사이로 이제 지나가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대한해협 정도 이렇게 이런 위치하고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이와 같이 이제 그 읍주로 쌓여 있다 보니까, 조류의 흐름도 원활하지 않고, 빨리 이제 확산이 돼서 또 분산된다는 오염이 많이 확산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 또 자연 정화가 될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이렇게 좁은 수역에 갇힌 상태로 기름이 3만 기름 정도가 대량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 유막을 형성하면서 오염 사고가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유처리제를 이용해서 기름을 분산을 시도했지만 이 균열이 점점 가면서 도리케는형 파괴가 어, 시작되었고 기름도 많이 유출되어서 어, 한마디로 그 당시 기술이나 장비로는 기름 오염을 제거하는데 어, 한계에 도달했다고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어, 하롤드 웨슨 어, 그 총리와 영국 내각이 해군 항공기지에서 회의를 열고 잔종기름을 불태워서 오염이 더 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결정하고 어, 여러 차례 폭탄을 토하여서 기름을 소각 처리하도록 합니다. 이제 이게 또 이제 잘못된 처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허베이 스피리도 사고 나설 때도 국내 일부 어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전문가들이죠. 이런 분들이 소각 처리하는 그 방안도 내놓기는 했습니다만 이미 이 당시에 소각을 했을 때이바다에 기름이 있는 것만 없애면 되는 사람들이 보는 것인데 소각했을 때 발생되는, 어, 그, 대기 오염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아, 그런 방식으로는, 어, 유류 오염 사고를, 어, 사고 났을 때 방지를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때 이제 크게 우리가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 이것을 다시 이제 경과 과정을 보시면은, 어, 그, 1967년 3월, 3월 18일, 토2년5월이 좌초됐는데 이 선박 좌초 좌초된 선박 구조 작업을 먼저 시도하다가 어그 1967년 3월 27일 약한 열흘이 지나고 나서 어 타입 45급 방공 구축한 HMS 달링호를 현장에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해양 경찰과 같은 어그 기름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선박이라는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대응 재난에 해군이 투입이 되었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기름 오염을 그 분산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유막이 워낙 두껍게 형성되어 있고 조류 흐름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 공군에 의해서 1967년 3월 28일에 어, 폭탄을 투하했는데요 를이 좌초된 선박에 약 1,000파운드 폭탄 42개를 어, 투하해서 한 번에 이제 완전히, 어, 소각을, 소각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어, 사고 당시 토리 개념 사, 음, 모습인데요. 이제 파공이 한그 여섯 군데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선박에 실려있던 기름은 유출되고, 유출되는 만큼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내가 이제 침몰되는, 어, 이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당시는 이제 흑백사진밖에 없어가지고, 모뭐 사진을 이제 저희가 보여드리는데요. 이런 상태로 사고 이후의 모습입니다. 어, 모습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고요. 어, 이 배에 대해서 이제 그 폭격을 해가지고 배를 불태우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어, 굉장히 그 검은 연기가 이제 쏟아지는데, 이해역을 이 이제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요 지금 여기 지도는 밀포드 해부한 근처만 이렇게 찍어 있습니다만, 이쪽에 도보 해역 쪽은 수역이 이제 그 프랑스 쪽해안선하고 부딪히면서 좁은 수역이죠. 이렇게 육지가 막고 있으면, 바람의 그, 흐름도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류도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만, 소각에 있을 때, 그 연기라 할까요? 외연들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대기 오염을 굉장히 심각하게 만든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 초에 생각했던, 이 바다에 이제 유출돼서 덮여있던 이 기름을 소각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소각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2차 오염이 굉장히 큰, 피해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어, 이런 소각 방식으로는, 어, 대량 유류 오염 사고에 대해서 대응을 할수 없다는 것이 이때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죠. 자, 이 사고의 문제점과 그 영향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첫째 문제점에서 가장 큰 것은 막대한 원유 유출로 인해서 영국과 프랑스 해안에 심각한 오염이 발생했는데, 어, 이러한 그 오염에 대해서 영국과 프랑스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오염 방지를 수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당시에는 이런 그 대형 유료 오염 사고 처음 발생했고, 또 유조선에서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 어떤 과학적인 어, 그 과학적인 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어, 사고 이후에 이제 그 여기에 대한 대처를 갑자기 하게 된것이그 다음에 장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죠. 어, 인력들도 충분히 훈련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지만, 오염 방제는 꼭 원활하게 되지를 않았고요. 또, 어, 몇천만 달러에 해당되는 방제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오염 피해는 또, 확산이 됐다. 어, 더군다나 잘못된 방법으로 소각을 했기 때문에 어,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어, 이 지역의 피해를 더 누적을 시켜나갔기 때문에 어, 굉장히 물리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많이 야기해왔습니다. 어, 따라서 막대한 오염손해에 대한 어, 손해보상을 어, 국가가 하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요 이렇게 해도 오염방제 비용이나 피해에 대해서 결국 손해를 본 영국이나 영국 정부, 프랑스 정부 도연난 주민들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사고를 낸 선박 소유자나 선원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P&I 클럽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P&I 클럽으로부터 선원에 대한 배상도 어, 선박 소유자는 선박이 이제 전손이 되었으니까 선박 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므로 인해서 결국은 그 경제적인 손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불축의 피해를 본 영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 또는 영국과 프랑스의 이 지역에 사는 연한 주민들의 경우에는 엄청난 정신적 피해 또그 재산적 피해가 무함마했죠 이러한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전혀 어, 손해를 배상받거나 하지 못한 반면에 어, 사고를 낸는 원인을 제공해있는 선박교의자나 선원의 경우에는 어, 그 선박보험 또는 PNI보험으로부터 어, 전부 손해를 보상받은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질 않았다. 이런 점에서 뭔가 법적인 형평성에 혼나는 이런 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 당시로서는 대형 유료요사고가 발생했을 때그 당시 국제협약이나 또 국내법상의 여러가지 제도가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선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갖춰져 있었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선박사고에 대한 어, 손해배상 제도였기 때문에 어, 선조 책임자 제도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상법상 이러한 제도는 결국 손해액을 굉장히 축소시켜는니다 손해배상액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유류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어,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 기술적인 여러 가지 문제 외에도 제도적으로 볼 때는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기존의 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그런 이제 큰 사고였다 이렇게 어 볼수 있겠습니다. 어이 사고 의 영향으로 어이 문제점 이제 노출됐다. 첫째는 어 해양 오염 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어 여러 가지 그 제도가 부실했고요. 그다음에 사고 가 났을 때 결국은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했는 선박 소유자나 선원의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어 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는데, 불축의 사고를 당한 그, 연한 주민들과 또, 어, 방재 비용까지 부담해야 됐던 영국과 프랑스의 그 정부 당국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면서도 이것을 다시 구상해내는 그러한 제도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손실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노출에 대해서 해양 환경 관련 법칙의 전반에 대한 어,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이 제도를 어떻게 어, 개선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어, 우선 이제 방제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 기술 개발이라든지 시스템을 갖추는 데한 가지 방향이 흘러가게 되고요 또한 가지 방향은 어, 여기서 문제가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는데, 어, 사고를 당했는 사람들이, 불축의 그 사고를 당했는 사람이 이 모든 손해를 떠안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IMO인데요, i 라고 하는 정부 간 회사 자문기구가 주관이 되어서 해상 안전과 환, 해양 환경 문제를 어, 다루도록 하는 이런 어,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IMO 안에는 MEPC라는 그 해양환경위원회가 이제 만들어 주, 다섯 개의 주요 위원회 중에 하나로 설치가 되어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국제협약과 해양오염 소원에 대한 국제 협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적으로도 오늘날과 같은 제도가 만들어지는 이런 획기적인 그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리 개념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가져왔지만은 어 제도적으로 많은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오늘날의 유료오염 손해배상 보장제도 그향 오염 방지법, 방지 협약이죠. 마포 협약이 어, 준비가 되는 이러한 어,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도 어,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 공부한 내용에서는 어, 우선 토리케뇨노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뭐 지난 시간에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왔는데요. 어, 그것과 연관시켜서 그 어, 토리케뇨노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어, 자세히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어,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제 기술적인 원인이 나오면 그게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토론할 을수 있어야겠죠. 되 어, 그다음 토리 개념으로 사고하는 게 제도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 다음 시간 대학이 전까지 어, 충분한 어, 학습과 토론을 통해서 여기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뭐 각각의 그 문제에 대해서 1시간씩 음, 그 이렇게 어, 여러분들이 토론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 이상으로 어, 강의를 음,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